7장, 우리가 무기질, 영어로는 미네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들입니다. 무기질 특성 분류. 그 다음, 우리가 혹시 이런 용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뭐 식품인데 이게 뭐 산성 식품이다. 이런 용어. 뭐 알카리성 식품이다. 이런 용어를 가끔 쓸 겁니다. 그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었느냐 이걸 살펴볼게요 식품 중에 무기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어, 무기질은 대표적인 무기질 중에 양이 많은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뭐인 이게 주로 뭐 뼈나 치아의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다. 그런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디움 이온, 포타시움 이온. 다른 말로 이걸 독일어로서는 나트륨. 자, 이거는 칼륨. 칼륨. 그 다음, 탄산 이온, 뭐 인산 이온.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혈액이나 세포 조직의 pH를 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완충작용 그 다음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 자, 이런 걸 수행을 합니다 그 이외에 철뭐 마그네슘, 망가니스 칼슘, 몰리브데넘 이런 것들은 주로 이무기질 이어 는 효소들과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보결적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은 권총이 여기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무기질이 없다면은 효소가 작동이 안 됩니다. 뭐 화약은 넣고 총은 있는데 방아쇠가 없다 그러면 발사가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이 무기질은 인체 내의 존재량에 따라서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산 알칼리. 자이 용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산을 생성하는 무기질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알카리를 생성하는 무기질, 미네랄이 있습니다. 자, 산을 만드는 무기질은요 이겁니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비금속 대표적인 게 황, 인, 염소, 요도. 자, 이 이것들의 산화물은 황산화물, 황산입니다. 염소, 산화물, 염산입니다. 그죠? 염소산, 뭐, 요도. 자, 이 산화물은,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산성 물질인 황산, 인산, 염산 등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걸 산성, 그러니까 사, 산성, 뭐, 식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원소들이 많이 있다면 은 그런 식품은 식품 중에 산성을 만들 수 있는 비금속원소 무기질이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우리가 이렇게 산성을 띨 위험성이 있다. 주로 함유식품으로는 뭐 육류, 어류, 조개 등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 계란 뭐 노른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알카리성은 산성의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 그죠? 자, 금속 원소입니다 포타슘, 카륨이라고 하는 라지 K, 칼슘, C, 대문자, A, 소문자, 칼슘, CA, 소디움, 나트륨 같은 말 N, A 대문자 앞에는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입니다 마그네슘 M, G 마그네슘 자, 이거의 산화물은 금속원소의 금소, 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알카리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알카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 중에 알칼리성을 띨수 있는 금속 원소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면은 자 이런 식품들이 어떤 것 있느냐 과일류, 채소, 해조류, 두류, 감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뭐 산성 식품이다,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떤 비금속 원소가 많으냐, 금속 원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다량 무기질의 칼슘 골격 치아 형성 혈액 응고에 관여됩니다 신경 흥분 억제 근육 수축 이완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인 골격치아형성 에너지대사에 관여합니다. ATP 삼투압, pH조절 지방산이동 등에 관여하고요. 소듐 삼투압, pH조절 신경흥분억제 등 역할을 합니다. 염소 삼투압, pH조절 위액의 산성, 염산산성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마그네슘 골격 치아 형성, 근육 신경 흥분 억제 등, 포타시움, 삼투아 pH 조절, 근육 수축 신경 자극 전달, 황, 삼투아 pH 해독, 해독작용, 세포, 단백질의 구성 요소다. 함, 황 아미노산 있잖아. 그죠? 함, 황 아미노산. 그 다음, 미량, 원소, 철, 해모그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산화적 호흡 촉매 작용, 조효소 성분, 효소 활성화 역, 역할, 그다음에 요도, 갑상샘 호르몬의 성분, 그 기초 대사, 촉진, 구리, 헤모글로빈 합성 촉진 등 역할, 불소, 뭐 충치 예방, 골격 치아, 단단하게 해주는 경화. 망가니즈, 발육에 관여하고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코발트, 바이타민 B12 구성성은 코발라민, 그랬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합니다. 나머지 합류식품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다. 보시고, 자, 자 이건 잠깐 닫고 여러분들이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산성, 염기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비금속 원소기 이 우측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는 황 보이죠? 황, 인, 염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산성을 만드는 비금속 원소들이고 좌측에 있는 소디움, 뭐 마그네슘, 포타슘, 칼슘 자, 이런 것들이 금속 원소들로 알카리성 을 나타내는 자 물질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요, 자 원자번호 있고 기호 있고 국문으로 원소명 있고 영문으로 있고 원자량 기록되어 있고 자이 자료가 그고 하나 복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 이렇게 자, 이름을 한 봅시다. 자, 소듐. 수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원자번호 11번 Na 소듐 영어로 소듐 한글로 소듐 그다음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어, 그다음 인황 포타슘, 영어로 포타슘 독일어로는 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슘 그 다음에 여기에 몰리브데넘 뭐 몰리브데넘 이렇게 또 많이 부르는데 정확에는 몰리브데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53번. Iodine. Iodine. 우리가 요도 그러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영어식으로는 정확히는 Iodin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Iodine.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여드렸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기율표, 그 다음에 화학수로, 화물명명법.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 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여기에 이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쓰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자료 아주 유용한 자료 정보가 많이 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